아, 힘들어. 군산 장미 칼국수로 가자.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? 첫 번째 장소. 47km. 투표하자 시민의 권리를 <웃음> 딱 갔는데 휴모임이라 이러는 거아니야더서그 어린 게 칼국수가 맛있다고 엄청 먹었어 네 여기 왔어요 <웃음> 좋, 좋겠나 안녕하세요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힘들어. 절망. <목소리> 4월달부터래. 그런 말은 없는데. 아닌데 이거 옛날에는 <목소리> <목소리> 다음이 어딨어? 지금 8년만에 왔는데. <목소리> 여기가 가까운, 가까운 데도 아니야. 또 오면 되죠, 그치? 근데 너무 짜증나너 음. 어, 그만해, 피해 어? 아... 진짜 세게 때린다! 왜또떨어 이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 주먹을 수 있어 송바닥요 가위하고 찍혀있어 역시 여기 김치 되맛기 김치 진 맛있어 너는 김치맛을 형언이는 아직 몰라 <목소리가> 음? 우와, 이게 뭔지 알아? 계란 노른자 그걸로 한거다 노른자 가서 그거 보고 파리 양도가 妈黄 c ă l 잘 먹었습니다 잘, 됐다, 잘, 잘 먹었어 나 아직 이속먹고 조금 남 <웃음> 다시 배부르다며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콩국수는 몇월 달부터 몇 월까지 안 하는 거예요? 네 추석으로 기점으로 해서 한달 후까지는 한대 콩국수를 아 그리고 응. 그리고 사 월부터 다시 콩국수를 재개한 대 응. 사실 그 칼국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잖아. 근데 어. 맛있긴 한데 나는 콩국수가 훨씬 더 맛있어. 맞아. 그때 먹었던 콩국수의 맛을. 못 잊어 가지고 차 온다 이쪽으로 아 여기 칼국수는 양이 많아 가지고 웬만한 사람 오면 아이랑 엄마랑 오면은 한 출마 절대 안돼 하나로 나눠 먹는 게 훨씬 많아 맞아. 거의 곱빼기 수준으로 나오니까 <웃음> 음. 음. 그러면 될것 같아 이마트 군산지상주차장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출발 <웃음> 빌박이 정작 20kg의 햇빛. 오, 좋아. 오, 너무 좋지? 오, 오 위에 진짜 맛있게 생겼어.